베이비 닭존 좀+ 냠 좀+ 좀+ 좀+ 좀+ 먹지 말렴 좀+ 좀+ 좀+ 좀+ 이이이 좀+ 좀+ 지를 좀+ 좀+ 좀+ 좀+ 좀+ 좀+ 나도 여기 하고 싶어요~ 국물 닦지 말래, 국물이! 너무너무한 거 아니야 콧물이 닦고 있는 안대 많이+ 많이 근데 우리 이빨 없어 찢겨져 잡았잖아 아니+ 아니야 찌지 언니 손가락 찌지 야 나한테 똥 떠지 마래. 우리야. 우 겁없는 쟁이 난 겁없는 쟁이네 겁없는 쟁이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